여보, 나왔어! 응? 음? 아무도 없는데요? 우리 빼고 나온 거 같은데. 진짜 없네? 에? 이 시간에 어딜 당한 거야? 어? 아니, 아. 이렇게 되면 아저씨랑 파자마 파티 해야 되잖아요. 아이, 기다려봐. 어디 갈 사람, 어, 잠깐만. 저기 창고가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응. 창고에 있는 거 아니야? 어? 창고에서 는 파자마 파티? 오! 참을 게더 응? 잉 창고 못 열려 있잖아. 건 어? 뭐야? 어?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어? 한번 가볼까? 이건 뭘까? 저... 드리... 룩대야! 아아아니 얘들아! 거기 들어가면 어떡해! 얘들아! 괜찮니? 아아 어? 어? 아니 아저씨! 지어 이거 뭐예요? 아저 진짜 신기한 게 있네 우리 네집 치어에 옷이 뭐, 있었나 뭐야 오징어는 너가 리야구나 아줌마랑 여루은 어딨지 아무래도 얘들아 우리 가족들이 여기에 빠진 거 같은데 아 음, 그럼 찾아서 같이 파자파티하면 되겠다 리야야 아니하이야 리야야 리야호 안녕히계엑 잠깐만 여긴 요루루방이랑 똑같은데 얘들아? 그지오 어, 그러게요 아, 핑크핑크하네? 그러니까. 핑크 으뭐야 아빠 다녀오셨어요? 어어 어. 제가 아저씨. 아빠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삐들 우리 딸이 음. 조금 이상하게 생기지 않니? 음. 역결한거 같은데요? 우리, 우리 딸은 만일에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큰 돈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아빠... 다시 돌아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는데요? 야 잠깐 잠깐 잠여개것 같다! 어야 얘들아! 나 어지럽다 도망쳐야겠다! 쟹쟹아 구해줘. 구해줘. 그대체 이... 이상한 지아는 뭐냐고... 네. 여기서 탈출해야겠어! 여기 이상하게 우리 집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아저씨 아저씨 아, 아까 그요로를 뭐예요? 스케일링을 했나봐요 근데 이를 안 닦고 왔나봐요 막 비가 입에 착뜨고어가지고 아주 징그러웠어요 야, 얼굴은 왜 그렇게 큰 거야? 원래 큰거 알았지만 더 커진 것 같잖아요 맞아요 맞뭐요 아저씨 뭐 이렇게 뭐야? 이거 왜 뭐예요? 빨리 울고 이겨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상한 평행세계 같은 곳에 빠진 것 같구나? 우리 딸이 아니야 <웃음> 아무래도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거지 <웃음> 어제 <웃음> 너네들도 몸조심하고 꼭 여기를 탈출하자 애초 책임감 없는 어 같은 아, 아올라 <웃음>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너어서 어. 얘들아,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어. 어. 오지 마이 괴물아.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얘들아, 이쪽이야. <웃음> <웃음> <웃음> 갔댔네. 뭐야? 지금 가는 길아 <웃음> 어! 어! 거기는 막혔어요, 아빠. <웃음> 거기는 막혔다고요 아빠. 어디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웃음> <여기서> 뭐해?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어디 가요, <가야>, 오빠들? <웃음> 오지 마! <마이! 웃음> 어디 가는지 모르겠네. 이쪽난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응? 똑같은 여르는데똑같은 개불 엄청 못생겼구만 원래도 못생기긴 했는데 여기 투명 칠초울약이 있네 세 명을 죽으면 사... 보험금도 어? 세번 받는 건가? 이 보험금이 뭔데 뭐 저래요 진짜 아무래도 열쇠를 찾아야겠구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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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가시는들에요 오빠 우리 아는 사이잖아요 오빠 나 좋다고 졸졸 따라다니셨잖아요 나 바르고 아 있어요 아저씨 안녕하세 응? 응? 어 깜짝이야 아 어디갔을까? 아니, 죽여버릴까? 아저씨. 죽여버릴 거야. 아저씨. 미안씨아 아저씨. 아아 아저씨. 아저씨. 저 나나 데리고 가. 야리가야 열쇠가 어디 있는 거니? <웃음> 내가 가져왔 내가 이거 려몰갔다어이기들아 어, 됐다. 야데리 빨리 와. 어, 간주 간주 간주. 됐어. 어딜 가는데요? <웃음> 넌 가만히 있어. 아저 이... 가는데?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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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기대된다. 아빠를 죽여서 받을 보험금으로 뭐부터 사지? 돈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눈이 멀었잖아. 우리가 원래 그러네요, 댕니. 무서워, 얘들아, 여기서 빨리 나가자. 어? 좋아요. <목소리> 1층으로 내, 내려가면은 올라갈 수 있을까? 잠깐만, 여기는 왠지 익숙한데. 얘들아, 여기는 리아의 어? 방이야. 진짜다. 어? 리아 방은 완전 똑같은데. 그니까 말이야. 근데 밖은 없네. 이따이 이따가 가 이따가 저따가이아가이 이따가 이가 나올 가 같단 가이야왜 네. <웃음> <웃음> 그래, 가이따 <웃음> <웃음> 아니, 여보! <웃음> 어떻게 살아계세요? <웃음> 분명 내가없애버렸었가데따기만 <웃음> 숨어, 숨어. 일단 숨어봐. <웃음> 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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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차가 내 냄새를 맡나봐바들에 아, 갇히면 포션! <웃음> 안 돼! 얘들아 다시 올라와 갇혀버렸어 난여기서 죽는 건가? 내 보험금을 혹시 엄마라면 아빠를 잡아올 줄 알았어 누워 죽이지. 이따가 엄마랑 이야기해봐야겠다. 아빤 칼이 좋아요, 톱이 좋아요. 어? 야, 안 <웃음> 보일 것이야. 그것은 실명의 물약이니까 이 멍청 녀석아. 앞에 안 보여. 아! <웃음> 도망진, 죽일 거야. 십 초. 죽일 거야. 죽일 거야. 내가 막을게. 내가 막을게. 빨리 도망가. <웃음> 엄마, 늑대야, 너무 믿을 게. 내가 막았어. <웃음> <웃음> 열쇠를 찾아야 돼. 열쇠를 빨리 찾아보라고. 열쇠. 아 찾아보는 것 같은데. 오, 여기 한 번에 갈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는. 야, 늑대야, 너 와봐. 어, 어디세요, 아저씨?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아, 어디 뒤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뒤 뒤. 왜? 어?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차에서 댕댕이의 모습을 봤는데 말이야. 어, 아무렴 어때? 저거 나야? 에, 에, 에, 에, 에, 거 에, 에, 에, 거 에, 에, 에, 아..아.. 아아아하하하 아, 아, 아! <웃음> 일단 올라가서 구해줘야겠다 여보? 여보? 어? 아아아아아아아 어? 도와주러 왔는데 어떻게 나왔어 뭐하냐? 아, 진주 있었어요 말이야아 <웃음> <웃음> 일 층으로 와 이제 문 열었으니까 일 층으로 와. 아. 이러긴가? 아빠 안녕하세요. 장 아빠 이러기야 이러 야야야야야다야야그라 그러냐 아가가다 일본어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일본어가 있지 오늘은 레보잖아. 오, 많은데? 에너지주? 왜냐면 어디 있는 거지? 레버 차다 레버 차다 아, 일단은 위에 있는 친구들 부터 구해줘야겠는데요. <웃음>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 <웃음> <윗> <웃음> <웃음> <방침한 거> <scriptures> <웃음> 나 아, 나 아, 나 아, 아, 나도! 아, 가가가가 아, 가 아, 나 아, 나 아, 나나나나나나 레버 나으니까가 아, 나가 아, 나도! 아, 나도! 가 나도! 아, 나도! 아, 나 아, 나도! 나, 나, 나. 나 <PT1> 진짜 미안해.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이다. 두명 어디 갔어? 내려가라. <웃음> 지하로 와 지하로 와라고 지하로. 시 이쪽이 애들아. 올라가. 자가자. 아, <깨누. 웃음> 아니, 잠깐만. <웃음> 이게 몇억이야댕댕이 지는 때. 이념엔까지 <웃음> <2년간까지> 35킹가? <3억인가? 웃음> 계계계계계계계계 오자기오 무슨 일 빨리 도망가야 돼. 오, 모든 것도 따라온다. 아, 무래도 우리가 여기가, 여기가 지하실인 거 같거든. 지하실에는 나갈 수 있는 포탈이 있을 거야. 잘 찾아봐. 탈출구다. 음. 신속 먹었다. 도망쳐. 첫... 야옹. 아저씨, 아저씨, 큰일났어요. 가족들이 제일 으러 웃으러 웃으러 웃으러 웃으 아빠. 아 방금 아줌마가 아줌마가 지하에 내려와서 여 여기, 아저... 여기 있네. 킥! 킥! <웃음> 진짜 무서워. 무서워. 음... 지 않았대. 음... 댕아 저기 안 열고면 어떻게 아저씨? 맞다, 맞다. 앨로, 앨로, 앨로. 그럼 음, 연락하면 그만. 어. 어.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 오지마. <웃음> 찾아야죠 어. 찾다, 찾다, 찾다, 찾다, 찾다, 찾다. is <laughs> there <laughs> 1억의 냄새 안되겠다 댕댕이나 게넷댓는어미고 가야겠어 아 달콤한 돈의 냄새 어디 숨었어? 1억이다 쑥 빈트 발견. 아, 가, 가, 가. Oddly... <웃음> 오! 야, 호나 아! 어, 아저씨, 버릴... 가미안하내가 미안하다. 널 버릴 수밖에 없었어. <웃음> <웃음> 으아...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뒤에 <웃음> 다시 돌아왔어. 어. 아저씨, 아저씨, 아까 아저씨가 알아왔어. 뭐야, 따라. 야, 야, 도망쳐, 너 도망... 어, 살려줘 달려줘, 어. 아, 도망쳐, <웃음> <웃음> 야, 탑재 <웃음> 왔다고. 어디 <웃음> <웃음> 어, 어, 어, 야. 이쪽 세계까지 쫓아올 줄은 몰랐어. <웃음> <웃음> 아저씨! 아저씨, 기 뭐야? 아저씨! 나도 모른단다. 야, 오면 쏜다! 오면 쏜다 했다! 싸죽아 <웃음> <죽어라. 웃음> <웃음> 어? 뭐야? 아. <웃음> <내려왔어>. 죽여! 저것도! <웃음> <웃음> <웃음> 가라, 이렇게 네, 지하에 있는 가짜가족들을 아오니저택으로 해봤는데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흐흐 <놀람> 오줌 싫였다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놀람> <놀람> 안녕